여기 이상할 정도로 마음에 쏙 드는 인형을 발견한 사람 아니 흑염소가 있습니다. 기괴하고 이상하게 생겨서 정상인이라면 절대 마음에 들수 없게 생긴 인형인데도 주인공은 마음에 쏙 들었고 결국 그 인형을 가져와 자신의 방 한켠에 모셔놓게 되죠. 이 인형을 들인 후 평범하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던 주인공에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는다거나 분명 방에 혼자 있는데도 누군가의 시선이 계속 느껴진다던가 하는 일들이요.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아주아주 아주 행복하고 긍정적인 마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그저 기분 탓으로 만들렸고 결국 저주받은 인형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간 후에야 인형을 버립니다. 시간은 흘러 주인공이 그 인형을 까맣게 잊었을 때쯤 집에 돌아온 주인공이 자신이 버린 인형을 방안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서 발견하면서 이야기는 막을 내리죠. 아마도 이런 류의 이야기 꽤나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인형이나 가면처럼 사람을 닮은 물건들에게는 을의 괴담이 생겨나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괴담과 비슷한 이야기가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나무 가면, 목면지에 대한 이야기죠. 맞습니다. 오늘 영상은 저주받은 가면, 목면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목면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목면지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낮면은 가면의 면, 즉 얼굴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지초지는 영지버섯의 지로 버섯에 붙는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목면지는 나무 가면과 버섯, 즉 나무 가면과 나무 가면에 생긴 버섯 정도로 풀이할 수 있는 단어인 거죠. 목면지는 천여 귀신이나 구미호처럼 널리 퍼진 메이저한 존재는 아닙니다. 목면지 이야기는 청파극담이라는 책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청파극담은 조선전기의 문신 이육이 쓴 책인데 이 책에는 이육이 한 노인에게서 들은 기이한 이야기 두 가지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한 편은 오늘 살펴볼 목면지에 대한 이야기죠. 아주 아주 오랜 옛날 노인의 집 옆에는 가면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면을 좋아했다 라고 표현한 걸 봐선 가면을 아주 많이 모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이웃의 집에 원인 모를 전염병이 돌아 온 가족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전염병이 병균과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당시 전염병은 나쁜 기운이나 귀신이 버리는 수작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옆집 사람은 무당에게 전염병의 원인을 묻게 되었죠. 무당은 그의 말을 듣자마자 집에 있는 한 나무 가면이 전염병의 원인이라고 말했고 그는 무당의 말을 듣고 바로 그 가면을 들판에 내다 버렸습니다. 여기서 가면을 버린 장소가 들판이었다는 말잘기억해두세요 아무튼 무당의 말대로 나무 가면을 버리고 나니 정말로 집안 사람들에게 돌던 전염병은 감쪽같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옆집 가족 중한 명이 밭 한가운데를 지나가다가 그 가면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버린 건 들판이었는데 가면을 발견한 건밭 한가운데였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 사람이 가면에 관심을 갖게 된건 가면의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가면은 반 정도 썩어 있었고 썩은 곳에서는 버섯이 피어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가면에 핀 버섯을 따 집에 가져가서는 삶아서 가족들과 함께 먹었거든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썩은 가면 그것도 자신이 알았던 병의 원인이 되어 내다 버렸던 가면에 도달한 버섯을 먹을 생각을 한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뭐 원래 공포물 주인공들이 다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어쨌든 이 사람 때문에 가족들은 나무 가면에서 핀 버섯을 먹게 되었습니다 버섯을 따서 가지고 온 사람이 가장 먼저 버섯 하나를 먹었는데요 버섯을 먹고 잠시 후 갑자기 웃기 시작하더니 벌떡 일어나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라면 이런 광경을 보고 바로 이상하게 생각했을 텐데 이 가족들은 이 일을 그저 단순한 우연으로 여겼다고 해요 역시 공포이야기의 등장인물답다고 할수 있는 대목이지만 이상행동이 금방 멈췄으니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버섯을 먹은 사람의 이상행동이 멈춘 후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버섯을 먹었는데요. 당연히 그 사람 또한 미친 듯이 웃다가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고 두 번씩이나 이를 목격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제서야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가 춤을 멈춘 후왜 갑자기 웃고 춤을 추었었는지 물어봤죠. 그러자 춤을 춘 사람은 버섯을 먹고 나니 자연스럽게 흥이나 춤을 추게 되었는데 춤을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목면지는 위험하면서도 기이한 가면입니다. 목면지가 위험한 이유는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목면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인 모를 병에 걸리게 되는데 가면을 가진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들까지 병에 걸려 고통받게 되죠. 한편 목면지에 도단한 버섯을 먹은 사람은 잠시 뒤 기분이 좋아져 웃게 되고 춤을 추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흥이 나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버섯의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야기 속에서 버섯을 먹은 사람들은 웃으며 춤을 추다가도 잠시 후엔 춤추는 걸 그쳤거든요. 여기까지는 청파극담 속에 나와 있는 목면지가 가진 실제 능력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야기 속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정황상 목면지가 가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능력들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목면지는 버리더라도 목표물의 근처로 다시 돌아오려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 속에서 옆집 사람이 가면을 버린 곳은 분명 들판이었는데 시간이 흐른 뒤 나무 가면을 다시 발견한 건밭 한가운데였거든요. 이 대목을 보면 목면지는 자신이 목표로 삼은 대상에게서 떨어지게 되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해를 끼치려는 본능이 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목면지는 사람의 심리를 조종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야기 속의 옆집 사람은 그 버섯을 보자마자 따다가 삶아 먹었었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이 버린 썩은 나무 가면에서 도단한 정체 모를 버섯을 먹지는 않을 겁니다. 인간은 위험을 회피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불결한 곳에서 자란 식물을 보면 혐오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는 곳에는 가고 싶지 않도록 발달해 왔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모두 이 사람처럼 행동했다면 인류는 진작에 멸종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왜인진 몰라도 버섯을 따다가 삶아 먹었었죠. 게다가 버섯을 먹은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웃고 춤을 추는 것을 본 가족들의 반응도 조금 이상합니다. 버섯을 먹은 사람이 이상 행동을 보였다면 당연히 그 버섯을 먹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보고도 가족들은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여겼고 버섯을 다시 먹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이 가족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건 어쩌면 목면지의 능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들도 원래라면 가면에서 난 버섯을 먹지는 않았을 텐데 목면지가 이들의 마음을 조종해 마치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게 한걸수 있다는 거죠. 목면지가 아무리 대상자를 병에 걸리게 만들고 웃으며 춤을 추게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해도 목면지는 결국 단순한 물건에 불과합니다. 사람을 홀려서 죽을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화재나 대형재난을 일으키는 능력도 없죠. 그래서인지 목면지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목면지를 몸에서 떨어뜨려 두기만 해도 목면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다만 목면지를 단순히 버린다고 해서 목면지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목면지는 대상물을 따라다니니 목면지를 버려도 결국 눈에 띄는 곳에서 다시 나타날 테니까요 그래서 만약 목면지 때문에 병에 걸리게 되었다면 목면지를 그냥 버리지 말고 부수거나 불에 태워야 할것 같습니다. 형체가 없어지면 목면지는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할 것 같거든요. 만약 목면지에 난 버섯을 먹어 웃음이 멈추지 않게 되었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버섯 때문에 생긴 이상행동을 자연스럽게 멈출 수 있게 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버섯을 먹은 사람들은 웃으며 춤을 추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으니 혹시나 버섯을 먹었다고 해도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목면지는 제가 이번 영상 도입부에 언급했었던 괴담의 조선시대 버전으로 사용하기 가장 알맞은 존재가 아닐까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목면지를 아기를 가진 저주의 물건이 아닌 본의 아니게 사람들을 괴롭히게 된 불쌍한 영물로 재탄생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대 주인에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 혼이 깃들어 영물이 된 가면이 아기가 있는 무당을 만나 만나는 사람마다 병에 걸리게 만드는 저주받은 가면이 됩니다. 아무리 저주를 받았어도 이 가면은 원래 사람의 사랑으로 탄생한 존재. 때문에 이 가면은 자신의 저주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그를 계속해서 따라다니기 시작하는데요. 하필 가면이 따라다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상황. 그래서 그는 가면에 걸린 저주를 풀어주기는커녕 가면의 저주에 휘말려 병에 걸린다거나 버섯을 먹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가면을 버려봐도 가면은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나 저주를 풀어주기만을 기다렸고요. 우여곡절 끝에 그는 자신이 저주를 푸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리고 가면을 저주의 가면이 아닌 치료의 가면으로 탈바꿈해 가면과 함께 본격적인 치료사의 길을 떠나게 되는 해피엔딩이었다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주인공 청파극담에 등장하는 목면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면지 이야기를 조사하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이거, 이거 귀신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목면지는 귀신이야기라기보다 곰팡이균과 버섯 때문에 생긴 사건 같아 보입니다. 귀신이야기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아요. 다만 이번 영상에서 이 이야기까지 다 했다가는 영상이 30분이 넘는 대서사시가될것 같아서 이 이야기는 다음 주 영상에서 계속해보려고 합니다. 옆집 가족들이 걸렸던 전염병의 정체는 무엇이었는지 과연 목면지에 도달했던 버섯은 어떤 버섯이었을지 그리고 옛날 조상님들은 그 버섯을 먹고 환각을 경험하는 사람을 어떻게 치료했는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음 편에서 다뤄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올라올 영상 기대해 주세요. 목면지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번 편은 청파극담 속 기이한 이야기와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기이한 물건으로서의 목면지 이야기를 다룬 귀물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라올 목면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해답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야기꾼 리언이었습니다.